안녕하세요.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.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, 영생의 이삼호 만년필인데요. 어, 이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오래된 만년필입니다. 제가 같은 경우에 이거를 구할 때 어, 대구에도 호미하방이라는 곳이 있어요. 호미하방에 가서 작은데, 거기서 제가 <웃음> 어렵게 어렵게 부탁을 해서 창고에 쌓여있던 물건을 제가 얻어오게 되었습니다. 근데 전체적인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 가격 같은 경우에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게, 이게 가격의 원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. 제가 그냥 아주머니께서, 그냥, 3,000원에 그 던져주셨거든요. 그래서 가격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. 그래서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면, 일단 약간 브론즈빛이 나는, 구리빛이 도는, 브론즈빛, 구리빛이 도는, 그런 영색, 그런 식의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, 이렇게 체크무리도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. 이때 영생이 언제부터 생산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때 영생 2, 3호를 검색해봐도 딱히 제대로 된 정보가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냥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여기에는 윙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여기는 윙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는 영생이라고 되어 있어요. 영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. 이거, 이것도 저도 제가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일단 <웃음> 그래서 제가 어 그냥 리뷰를 할 겁니다. 네. 어쨌든, 클립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, 이렇게, 이렇게 잘 여살, 이런 식으로 축이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요. 그래서 아마 클립, 이 클립 부분은 조금 좀, 조금 빡빡해요. 그래서, 그래도 나는 새 거인지라 조금 빡빡하고, 그 다음에 안쪽을 보시면요, 커버 닙입니다. 커버 닙인데, 닙 자체가 상당히 두껍게, 이런 식으로 두껍게 이렇게, 어,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두껍게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수있고요 그다음 피드부분이 노출되어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피드부분이랑 그 다음에 어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립 분화는 제대로 잘 되어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립 분화는 제대로 잘되어있고요그 다음에 자체는 금총인 것 같은데 아마 그래도 1등 포인트 립을 쓰지 않았을까 이때는 영생이 꽤잘 나갔던 시절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 지금 요 안에 잉크가 샌다 워낙 오래된 제품이다보니까 잉크가 새는데 안쪽을 보시면 스커즈 컨버터 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게 일체형이에요 빠지지가 않아요 빠지지가 않는 일체형 이어가지고 일단 일체형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그 다음 여기 스커즈 컨버터라는 것부터 시작하면 아마도 한 80년대 90년대 생산된 제품이 니까 추측을 하는데 이때는 용생있게잘 나갔어요 용생있게잘 나가가지고 어 중내수용에서는 꽤나 어 그렇죠. 잘 팔리던 애여가지고, 이때는 퀄리티가 꽤 좋았던 걸로 보입니다. 지금 뭐, 오로라나, 뭐, 다른 기타, 뭐, 다른 뭐 기타 중국 회사의 제품에 많이 밀려났지만. 그 다음에 딥 자체 이제, 필감은요, 필감 자체는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에요. 필감 자체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고, 꽤케 두껍게 나오거든요. 지금 잉크 흐름이 박한데, 박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꽤잘 나온, 이런 식으로. 잉크 자체가 조금 박한데, 이런 식으로 잘 나온다는 거는요, F잎 이상이라는 걸좀알수 있습니다. <웃음> 그 다음에 볼 것은 이제, 역시 이거죠. 네. 역시 힘, 힘 주기에 따라서 역시 굵기가 변한 것은 다름이 없는 모습입니다. 어, 그 외에 이제, 제가 왜두 자루나 했냐면요. <웃음> 아주머니께두 자루를 그냥 투척해주셨어요. 투척을 해주셔가지고 이, 이 만년필도 같이 볼건데 이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. 똑같은데 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 영생이라는 거 있어서 조금 어 이것도 약간 립 분할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. 이거 같은 경우에 립 분할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살짝 이제 어 피드 부분이 살짝 옆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. 필드부은 살짝 치우쳐져 있는데 그래도 나름 쓸만한 만년필입니다. 만년필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이거는 EF님인 것 같습니다 이건 EF님인 것 같고 이건 F님인 것 같고 이건 EF님인 것 같은데 어, 상당히 네. 서로 이제 어떤 이게 여기 촉 부분을 보시면 영생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여기 촉 부분에 영생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EF님인지 F님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촉 가능하기는 어렵습니다 어. 그래서 여기까지 파만리의 파비앙이었고요. 영상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그럼 이만 안녕.